안녕하십니까. 좌연국 기자입니다. 지금은 금능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금능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금능리는 그 어느 마을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인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좌연국입니다. 금능마을의 원동력을 찾아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금능꿈차롱 작은 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을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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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아, 아이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어디서 아이고, 많이 본 얼굴이네. 아, 그래요? 진 네. <웃음> <웃음> 저도 어디서 많이 본있는네요아 <웃음> 여기 그 금능리민을 위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제가 네. 찾아왔거든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요? 우리 해마다 네. 금능인이라는 그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책자 발간을 위해서 편집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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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까요? 아 제가 그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말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이주에 오신 분들, 또 마을 외에서도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금능 마을을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능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잡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음. 이제 제주시에서 공무사업에 그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어... 계기가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아 그러면 <웃음> 오늘 저도 한번 같이 기자단으로 일일 기자단으로 해서 같이 취재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예 예. 같이 될까요? 하시죠 일일 기자단 예. 기자입니다 <웃음> 자유복입니다. <웃음> 가서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을분들과 함께 일일 기자단으로 나서봤는데요. 금능마을 기자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금능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바로 금능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 지금은 뭘 촬영할... 취재하시는 걸까요? 아 여기는 금능의 작은 포구인데요. 포구. 네. 예, 지금 금능의 어부회가 새로 생겼어요. 어부회. 예, 어부회라고 어촌계 분여회 같은 어부회. 금능에 사시는 어,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부에속해 계시는데요. 음. 그래서 어부회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고자 어, 작은 포구에 나왔습니다. 음. 네. 전에는 어, 배들이 정박해 있을 때 그냥. 어, 관리가 안 됐으니까 음. 그냥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음. 네, 주위 환경이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래서 어부해가 어,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음. 작은 폭우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마을 기자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금융 어촌계입니다. 이제 <웃음> 슈퍼타이 <웃음> 어디. 장난 짓고 있는데 안저이나 슈퍼 타입도 차나 칸. 취재를 위해 미리 와서 대기 중이신 금능마을 삼촌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를 취재 중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취재중. 여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네. 어떤 걸 취재하고 계시나요? 아, 어, 이번에 특집으로 음. 어, 해녀들 대담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취재를. 하기로 뭐 얘기가 됐었는데요. 아, 그래. 예, 거창하게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금능 사람들, 금능 해녀분들 예, 금능의 모습들을 그냥 친근하게 친근하게 찍어서 담아서 이제 글을 옮기고 그 책자에 담는 게중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소소함이라는 게 정말 대단함으로 이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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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요 수 이게. 좋은 일일 중에 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우에 후대들더 그렇게 보고 배우, 배울 수 있으니까 아, 기록을 남기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네. 있었다. 몇 년도에는 이런 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네. 기록을 남기면 후대들도 그걸 볼 수도 있고. 후대에도 네. 맞아요 이렇게 책 자료는 계속 남아 네. 남, 남아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취재 장소로 고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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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꿈을 담는다. 어. 그래서 꿈차롱. 꿈차롱 작은 네. 도서관. 네. 아, 제주도 내 작은 도서관이 한 스물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 있는데, 음. 이게 한림 지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음. 2009년 12월 금능 마을에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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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아우, 박수 보내줍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능이를 위해서 박수. 박수! <웃음>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도서관이 있어 금능마을은더 행복해져갑니다. 김능인 오호를 이어 10호, 구호가될그날를 기대해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산람 좋은 마을, 풍선 좋은 마을. 금능마을로 네. 놀러오세요. 돌아오세요. 많이 오세요.